안녕하십니까? 1위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스 사냥을 나왔는데 일단 오늘의 채비는 어, 다운샷 채비입니다. 한 10cm 정도 중간에 달았고 여 어, 요기 이렇게떠 가지고 아마 배스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큰 배스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리. 오 어, 히트 오오 오, 바로 히트 와 힘쓴다 아 조용히 와가지고 그냥 바로 앞을 무네요 이야. 오, 시작하자마자 어, 3자? 어, 2자로 보이는 어, 베스가 나왔습니다. 야, 바로, 입질을팍한게 아니라, 슬그머니 와서 물었어요. 와. 약, 와,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야, 시작하자마자, 어, 3자 패스가 나와줬습니다. 와우. 와. 야, 역시 다운샷이 이렇게 수초 쪽으로 걸리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공략하니까, 큼직한 어, 베스가 나와줬습니다. 패스패스패스 와, 야, 오, 야, 이녀석이 아래,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가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배스 녀석 장난 아니다 배스 두 마리. 오 히트. 오. 이야, 엄청 작다 자, 세 마리째 배스 잡고 있는데 지금 유만한 애들이 잡혔어요. 손바닥도 안 되는, 한 8cm 정도. 되는 녀석이 부러졌네요 히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오. 야. 어, 수, 걸렸어. 크으, 그냥 바로 와, 야, 와, 안 돼, 수출 걸렸어. 와, 배, 배, 가 그냥 바로 배, 배, 배, 네요 와, 야, 배, 와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하지 배, 그래도 다운샷에 바로 반 배, 배, 배, 배, 배, 배, 와. 와,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야 이게 다운샷의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크으, 좀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조금 더큰게 나와줄 거예요 와 패스입니다 패스 히트, 와. 이야. 작은 녀석이 입지를 해줬네요. 수초 안쪽에서. 이야. 히트, 히트, 히트. 너무 작다, 사이즈가. 키트 와 크다 이야 오우와와와아 라이프 바로 이트 좋다 좋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아주 좋습니다. 야 히트!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스 사냥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다운샷이 생각보다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낚시할 곳이 거의 한정적입니다. 조금 포인트를 조금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조금 더 아쉽고요. 다음에도 지아미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